오늘은 게이머들과 게임 사이의 주적 게임 핵 프로그램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벽을 통과하는 핵부터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친 공중부양 핵까지 게이머들을 괴롭히고 약올렸던 게임 속 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SP는 익스트라 센서리 펍세션의 약자로 초감각적 지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해를 해보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각을 부여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핵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위치는 물론 근처에 있는 적의 숫자 그리고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들의 정보까지 게임 안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된것 같이 보이는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배그에서 이 핵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주 짧은 순간 승패가 결정되는 FPS 게임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주 주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게임에서 esp 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오버워치에서 사용된 ESP 핵은 적의 위치를 15초 동안 확인할 수 있는 위도우메이커의 궁극기 적의선 투시를 시작부터 끝까지 키고 하는 것처럼 적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도우메이커나 매크리 같은 캐릭터를 선택하고 ESP 핵을 사용하면 정말 미칠 듯한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버워치는 다른 정통 FPS 게임들보다 캐릭터들의 체력이 높아 적의 위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구형 ESP 핵을 사용하면 샤빠리 구린 핵쟁이들은 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터무니없는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었 는데요 최근에 나온 ESP핵들은 대부분 에이맥도 함께 장착되어 있어 정말 이런 핵쟁이들을 죄수없게 만나게 된다면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 최대 100명의 유저가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ESP핵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오랜시간 생존을 하다가 이 ESP핵을 사용하는 핵쟁이를 만나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초반에 핵 프로그램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그 어떤 게임들보다 많은 핵들이 생겨났는데 최근에 확인한 ESP핵은 적의 위치는 물론 아이템 드랍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핵심 장비들은 따로 표시할 수 있어 정말 다른 게임인 것처럼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나이트에서도 ESP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배그와 같은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 역시 생존을 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없게 이런 ESP핵을 만나게 되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게임인 만큼 기본적으로 에임핵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로 자신의 몸을 방어해도 금방 추적하며 헤드샷을 적중시키는 핵쟁이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건물을 건설해 엄패를 하고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샷발이 좋은 계좌렉 유저들이 핵쟁이들을 참격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똥손 유저들은 오히려 저런 요소들 때문에 핵쟁이들에게 더 유린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번 된통당하게 되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자체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에이맥은 게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핵으로 초창기 FPS 게임부터 계속 등장했었던 핵인데요 샷바리 구린 핵쟁이들도 이 핵만 장착한다면 그냥 발사 버튼 하나만 눌러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높은 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배그 같은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은 맵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에이맥을 장착하고 상대를 저격하게 된다면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죽어버릴 수 있었는데요 막상 에이맥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정말 욕이 나오고 핵을 쓰고 있는 핵쟁이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갈기고 싶다는 살인 충동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임핵은 배그 말고도 정통 FPS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됐는데요. 캐릭터의 HP가 높은 게임들은 그나마 대응이 가능했지만 헤드샷 한방으로 죽을 수 있는 FPS 게임들에서는 이 핵이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쟁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기 때문에 관통핵이라는 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스펙을 더욱더 강화시켰는데요. 관통핵은 건물 벽이나 오브젝트를 관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핵으로 앞에 설명드린 ESP핵과 에임핵까지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 어디서 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관통핵까지 당하게 된 유저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고 이런 핵을 사용하는 핵쟁이들을 방관하는 게임사를 욕하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스피드핵은 말 그대로 캐릭터의 이동속도를 두배에서세배정도 증가시키는 핵을 의미하는데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에서 이동속도가 빠르면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할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fps 및 tps 장르 의 게임들은 적들의 소리와 움직임 을 파악하고 전투를 펼쳤는데요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다가 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더 짧아지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핵쟁이들은 이런 스피드핵을 이용해 fps 게임이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근접 무기만으로 일반 유저 를 농락하며 유린하는 경우도 볼수 있었습니다 한 유저가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을 하는데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핵쟁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는 일반 유저를 조롱하듯 공격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반 유저가 핵쟁이를 죽이기 위해 총을 쏘지만 이동속도가 너무 빨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포에 질린 일반 유저는 속으로 쌍욕을 하며 사라진 핵쟁이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프라이팬으로 일반 유저를 죽여버리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핵쟁이들은 스피드핵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유저를 농락했고 유저들을 하나의 장난감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피드핵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 지형에서 수영을 하며 이동을 하거나 바닥을 지렁이처럼 빠르게 기어다니는 핵쟁이까지 점점 괴귀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핵쟁이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핵을 과시하기 위해 달리는 차량과 경쟁을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사실 굳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은 관심종자였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라도 자신들의 우월함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이런 스피드 핵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에 더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부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활핵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같은 팀원이 총에 맞고 쓰러졌을 때 해당 팀원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10초라는 대기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부활핵을 사용하면 단 2초만에 아군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다양한 핵을 원하는 핵쟁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했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행동들에도 핵 기능을 부여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핵은 바로 슈퍼 점프 핵입니다. 게임에서 할수 있는 점프의 수치를 조절해 일반 점프보다 더욱더 높이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 지물을 넘어가거나 올라갈 수 없는 건물 위로 올라가 좀더 좋은 위치에서 전투를 펼칠 수 있었는데요. 슈퍼 점프 핵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기가 쉽고 점프 이후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타겟이 되어 허무하게 죽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슈퍼맨 핵은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핵으로 핵을 실제로 봤을 때 내가 잘못 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내 눈을 의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중을 날아다니며 맵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이 슈퍼맨 핵을 쓴 상태로 총을 쏠수 있는 핵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물론 차량들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핵들도 존재했는데요 차량을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핵쟁이를 보게 되면 정말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게임이 진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이 핵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핵쟁이들은 빨리 달리고 높이 점프하며 하늘을 날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순간이동 핵까지 사용하게 되었고 내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반 유저들을 농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이 순간이동 핵에 대한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뒤쪽으로 나타난 핵쟁이를 보게 되면 크게 당황했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손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파밍 목적으로 보급품만 노리고 순간이동 핵을 사용하는 핵쟁이들도 있었는데요. <목소리> 아이템의 눈이 멀어 멍청하게 순간이동을 사용해 객사에 버리는 핵쟁이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이처럼 순간이동 핵은 ESP와 A맥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어설픈 위치로 순간이동을 해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의 핵쟁이들을 보게 되면 새끼들이 진짜 무슨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정말 현실 세계에서 만난다면 죽방한대 정도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핵들은 적들을 제압하기 위한 핵이라면 안티 에임 핵은 핵쟁이들이 영화 매트리스의 네오처럼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핵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피격 판정 범위 자체를 변경하거나 바라보는 방향을 변경하고 앉은 상태로 캐릭터의 모션을 수시로 변경시켜 적의 공격을 빗나가게끔 만들었는데요. 이게 막상 당하고 나면 렉이 걸려서 안 맞은 건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고 정확하게 맞췄지만 죽지 않는 핵쟁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대가 핵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정말 옆에서 같이 게임을 했다면 체어샷을 날리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이런 빌어먹을 핵들을 만드는지 핵쟁이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누킹핵은 게임 서버 자체를 건드려 게임을 하고 있는 방에 렉을 발생시켜 방 자체를 터뜨리는 정말 최악의 핵이었는데요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게임 자체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다는 부분에서 누킹핵을 만나게 되면 정말 머리끝까지 짜증이 솟구쳤고 이런 핵쟁이들을 경멸하며 멸종시키고 싶었습니다 처음 이 핵을 당한 유저들은 핵쟁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지 모르고 오버워치 서버를 욕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누킹핵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핵쟁이들을 극혐하게 되었고 정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핵쟁이들의 뇌 구조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대를 찾는 것도 귀찮아진 핵쟁이들은 좀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되었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낙하하는 순간 유저들을 죽일 수 있는 핵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이 핵을 사용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유저들을 주먹으로 기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절한 유저들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대기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며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공중에서 무방비 상태로 죽게 된 유저들은 억울해했고 이런 말도 안되는 핵을 개발한 핵쟁이들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 핵도 배틀그라운드에서 볼수 있던 핵으로 기절 상태에서 바퀴벌레처럼 생명력을 유지시켜 다른 행동을 할수 있는 핵이었습니다 보통 캐릭터가 기절하면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빼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 핵을 사용하면 바퀴벌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얻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본 유저들은 당황했고 핵쟁이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